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지금서부터 이제 세미세일즈를 갖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그 준비를 하시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라고 아,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세미세일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업자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사업자니까 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으로 또각고 자기 자신의 또 어떤 그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모든 거는 이제 흐르는 물처럼 그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요런 그 책을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요런 거를 갖다 활용해서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를 아주 한두달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했어요. 저는 원래, 이런 마케팅, 마케팅 플랜은 제가 또 산수가 좀 약하고 해서 그런 거는 뭐, 할 사람들 수요에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네트워크를 했어도 마케팅 플랜은 제가 잘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미세일즈라는 이 제도는 이건 진짜 지각 변동 수준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몇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20만원 정도 뭐 보름에 더 주는 거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결과는 이제 결과로서 예, 과정이 입증되는 그런 날이 이제 곧뭐 버지 않아서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요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설명 하는지를 제가 한 번씩 보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아, 이렇게, 아, 책에 깔끔하게 32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가로로 넘기는 게, 넘는게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넘기게끔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딱잡아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설명을 갖다 이렇게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제일 마지막 장까지 해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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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명하는 자리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거에만 하지 여러분들이 전체 이렇게 사업을 설명하거나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것부터가 좀 잘못된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여러분들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거 정도는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굉장한 마케팅 플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여러분들의 그, 그거에 맞게끔, 세금에 맞게끔 설명 남들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7월 8월 8월 달까지도 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거를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은 3분 내지는 5분에서 짧게 요점만 제대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얘기하는 고한 그 5분 정도 남짓 하는 설명에서부터 10분짜리 또 20분짜리 그다음에 뭐 30분짜리 그다음에 뭐 1시간짜리 그다음에 이각 장별로 제가 자세하게 에, 그러면 이게 어저 32쪽이니까 근데 실제 주면은 16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개가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게 16강의가 나갈 거고요. 그걸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설명을 할수 있게끔 제가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목적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도 연습을 해도 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분도 있고 나이가 또 연세가 많고 이런 것또 생장 안 해와서 못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한 거, 5분짜리든 7분짜리든 뭐든, 그것 중에서, 아, 가장 요게, 우리, 내가 전달하는 그 사람한테는 가장 이분이 이거 들으면 청량이, 아, 어, 뭔가 느끼겠다. 이런 거가 제가 아주 각양각색으로, 그, 세급별로, 그 다음에 20, 30 세대에 맞게끔, 또 40, 50, 60, 뭐, 요게 맞게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설명 아주 편하게 할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갖다 여러 버전으로 같은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이렇게 내보낼 거예요. 20분짜리든 뭐 10몇 분짜리든 이렇게 해서 내보낼 거니까 요즘은 시대 자체가 링크하는 그냥 연결이거든요. 연결 사회니까 이걸 가지고 다운받아서 다운받던 그냥 바로 링크 걸어갖고 그쪽에다가 날려서 그 사람들이 봤는데 그분들이 그랬는데 어, 아, 정거말 되네. 그래서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초대를 하시면 되게끔 제가 아주 여러 방면에서 해볼 겁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도 연습삼아 이렇게 해보고 나서 앞으로 5월달, 4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되면 은 저도 점진적으로 더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요령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그냥 계속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계속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냥 보나마나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어, 제 거를 들으면서, 어, 이렇게 강론은 강론대로, 페이지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대로 다 이렇게 주입을 나름대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 이렇게 5분짜리도 연습해보고, 10분짜리도 연습해보고, 요점만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의 그거를 실어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제가 아주 다양하게 시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설명을 해주든 아니면은 전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이걸 해도 그냥 링크를 보내는 또 그거를 갖다가 한번 들어봐 그러고 이렇게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 설명으로 일단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편한 대로 얘기할 테니까 사업 설명이라고 그렇게딱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너무 딱딱하게 하면은 내가 딱딱해지면 상대도 딱딱해져요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편하게 그냥 조금 버벅거리면서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요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4월 16일서부터 세미세일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지 제목대로 어, 월팩 엔잡 S T P라고 했어요 시 오더 플랜. 그래서 어, 월 요즘 뭐 엔잡 시대. 요즘 젊은 사람들 투잡 쓰리잡 안 하는 친구들 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 큰 애가 서른다섯 살, 막내가 지금 서른한 살이 됐는데, 걔네들도 다 투잡쓰리자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무자본 무점포로 진짜 여가 시간에 그것도 집에 앉아서 줌으로만 줌으로 해도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간능 모여서 해도 되고 이제는 뭐 코로나도 거의 좀 풀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할수 있는 시점 아주 시점도 잘 잡은 것 같아요. 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 요거로 갖다가 지금서부터 어,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잘 들어 두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 유튜브를 많이 그 보신 그 구독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네트워크를 99년 9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약한 25년 차로 지금 네트웍만 야,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성과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나름대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뭐 연구만 한다고 제가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전적으로 바닥서부터 뛰어보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해서 야, 나름대로 경험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가 녹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여러분도 그런 저처럼 뭐 성공 실패를 갖다 이렇게 그냥 냉탕 온탕 이렇게 그 걷지 마시고 이제는 경험이 그래도 꽤나 오래된 사람이 어, 제가 그렇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요 여기 2010년도 지금부터 한 12년 전 정도에 아, 마치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가 창립했던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에, 이렇게 시대가 맞아 떨어져 가요 그 때쯤 돼서 소위해서 2009년 2010년도서부터 지금 우리가 흔히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만 지금 그러고 나서 10년 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그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잘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2010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그한 12년 남짓한 기간에 현실 점검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미래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시대라고 누구나 다 그게 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그몇 년에 발표한 게 AI 그 챗봇. 그 그러니까 이제는 뭐 ARS 정도가 아니고 어로트가그 제가 뭐 뭐라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로봇 용어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하는데 거의 뭐 흡사하게 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더 발달되면은 이제는 소액에서 이렇게 전화상담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때가 되는 거죠 그 배송도 이제 드론으로 합니다 계산대가 없어졌대요 아마존에서는 이미 없어졌고 어 우리도 지금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인식이 돼 가지고 자동결제가 다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벌써 몇 군데에서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5, 6년 뒤에가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에는 그것이 마치 편리하긴 하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 결국엔 로버트한테 그런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에 전부 다 밀려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은 아마 누구든 한 번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곧 오고 그 미래학자가 아, 앞으로 향후 5, 6년 내로 이,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괜히 섬위계 그러니까 이걸 뭐 좋아,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우린 놀면 되는 거 아닌데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죠. 불안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플랫폼 사회라고 여기가 나 저희가 하나 TV를 보면 뭐를 하더라도 플랫폼 플랫폼 그러는데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또 모르는 척으로 플랫폼 들어는 봤나 아니 나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러면 또좀 무식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것 같은 생각도 들고 플랫폼이 잘은 모르겠지만 또 상대도 잘 몰라요 다 영어로 구성돼 있고 막 이러니까 서로 그냥 모르니까 서로 아는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플랫폼의 또 예, 그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급속도로 플랫폼 사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공윤이 무슨 뭐 초연결 링크 사회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가속화돼서 그거는 어 언뜻 들으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연결, 초연결 되지 않습니까? 아, 어디 옛날엔 꿈이나 꿔봤어요? 근데 요즘은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사실은 초연결의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공룡 플랫폼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몇년전만하더라도 꿈도 못 꿨던 일이 저뭐 미얀마에서도 저, 제 거를 보고 댓글을 들어오질 않나 뭐 빠리 뭐베의별 군데에서 캐나다하고 뭐고 어디서 그냥 호주고 뭐 이런 데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연결이 되는 진짜 초 연결사입니다 그거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은 행복한 사람이고 아니야 나는 맨날 그거 이용만 하지 그러면은 영 불안불안 할 수밖에 없는 게또 현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부에 쏠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데 어, 뭐, 예를 든다면, 베이조스 같은 그 아마존의 창시자 그분은 나이가 6, 4년생이에요. 지금 6 0도 아직 안 됐는데, 만으로 60도 채안된 사람이, 요 얼마 전에 이혼했을 때 이혼 위자료로만 43조를 줬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배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맨날 커도 그 악당 같은 돈 때문에, 이게 뭐 이것저것 나가, 뭐 띵똥, 그리고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숨,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돈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악당 같은 돈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부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그냥 그것도 너무 빠르게. 그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참 불안불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건 뭐 뭐뭐 전체적인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완전 고도 성장을 갖다 일으킨 회사다 보니까 세계 탑 10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OECD 최저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두명이 결혼해갖고 0.84명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OECD 최고 노인 자살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최고 노인 자살률인데 그중에 40.4%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선택을 한대요 60 넘어서 이제 65세 이후 되신 분들을 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좀 불행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게 현,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돼서 결국 은그 악당 같은 돈을 불자고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그. 아, 옛날 어른들은 자꾸만 통속적으로 돈돈돈돈 돈, 돈, 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만 돈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냥 내가 일을 해, 하지 않으면 은당장에 수입이 끊기는 그런 노동 소입 수입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거 있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걸로 보면 식당하고 미용실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차피 로봇가 이렇게 예, 아니면 그 산업화된 모든 이렇게 플랫폼 사회에 있는 모든 그런 기재들이 발동해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야 그래도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또 미장원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밥도 뭐 먹는 게또 이렇게 약간 취향마다 틀리고 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영업에 의식에 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버틸 거지만은 참 자영업이 몰락된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그 자주 듣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하다가 문 닫는 데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임대, 임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못 들어요. 제일 만만하고, 제일 뭐, 하니까는 그냥 가진 기술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단, 차려놓으면 자다가네 얼마라도 식당 열어놓으면 그래도 밥 먹으러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노동소득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산소득. 자산을 가지고, 그냥 시스템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또 그러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한 현금으로 한 20억 정도가 있으면 뭘 제일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다수가 20억짜리 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 받는 거있잖아습 그건 정확한 자산 소득이거든요. 그걸 받는다는 게 압도적으로 일등으로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불안불안한 게 그런 식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돈이 돈을 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머리가 좋아서 그냥 완전 컨텐츠 그 사람들이 그냥 혹해서 그냥 그거 뭐야 그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미끼를 잘 던지는 그런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하든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그 볼거리나 관심거리를 갖다가 제대로 제공해서 어그 사람들이 이렇게 혹해서 들어왔을 때그 빅데이터가 모여지면 뭐 이렇게 하는 그, 그걸 가지고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어, 자산소득으로 양분이 됩니다 나는 맨날 노동소득에서만 있었다 그러면, 이게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게 가속화된다는 게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1%만이 그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4%가 그나마 그래도 돈 문제 정도는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럼 두개 합쳐서 5%고, 나머지는 10%.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5% 정도, 이게 60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는 타계를 했고요. 그 사고사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그나마 또 70%,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70%는 일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지금 사회 형태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가고 있어요. 아유, 또, 또, 불안불안불안 불안, 불안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뭐 어떻게 뾰족한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별해서 이렇게 본다면 2030 40 어, 세대들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너무나도 큰일들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m 4 세대니 n잡 세대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게 없어서 3포 7포 7포의 제일 마지막은 꿈 희망도 없대요 근데 요즘은 m 4입니다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평범한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별 그렇게 특색 없이 그냥 그래도 뭐 산잎에 거무지 치겠어 뭐 이런 정도로만 사는 그런 평범한 아주 기초적인 평범한 삶조차도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기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4 M M4 세대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에 또어 그 불안한 분들은 젊지만 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N잡, 투잡 3잡을 갖다가 하는 게 이제는 거의 대세입니다 20, 30, 40세대 중에서 지금 아직도 한잡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공립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참그분들뭐 설령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불안할 겁니다 그럼 이제 대별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인 50, 60, 70세대 그러면 20서부터 70까지 그래도 경제활동 인구라고 볼수 있는 그 전방위를 다 아우르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50 60 70은 그러면 또 문제가 없느냐 그들은 3중고 그걸 더 넘어가서 N중고로 겪고 있는 거예요 자, 3중고라는 건 뭐냐면은 저도 지금 64살이지만 저 아직도 미혼자녀 둘입니다 35살 31살 그 그러니까 걔네도 결혼 또 이렇게 시켜야 되고 또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모 부모 세대들도 우리는 우리가 자랄 때 그랬기 때문에 부모 세대를 갖다가 복양 해야 된다는 게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서라도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것도 해야 돼 우리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면 정작 나는 내 노후는 준비가 됐나요 저도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후도 준비 안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엔 중고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미래가 이렇게 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너무나도 가서 카드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막 정신적인 불안까지 불안,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 정서적인 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 0서부터 70까지 전 세대를 갖다가 아우르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너무 또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N4 세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죽 그칠포에서 제일 마지막에 꿈과 희망까지도 없던 젊은 2030이 꿈과 희망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이 없다는 것 그거는 이제 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꿈이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데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실 점검을 여러분들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비단 어, 강사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30이든 40이든 50이든 전방위에 걸쳐서 야, 나, 나도 거기서 예할수 수는 없는데. 근데 무슨 자본주의는 기회가 있다. 는 거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어, 애터미 회사의 그 아주 획기적인 어떻게 하면은 나도 월100 무자본 무전포로 시작해서 내인식관내 의지 하나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될수 있다. 그것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야, 이건, 이거는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어, 내가 이거 할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인 사고로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어, 이건, 이건 내가 해야 될게난 지금에서야 알았네. 이런 결론이 제가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다 얘기하는 그,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아, 그렇겠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이게 현실 점검이 좀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길게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현실 점검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